알리반 작전 시작. 그대들이 여기 모인 것은 최우선순위 구출 임무 때문이네. 화력길이여어질 정도였어. 그들은 경비가 사모만 군체 의식을 조사하러 생태도시로 갔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교신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달갑지 않은 모양이네요.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이걸 따죠. 생명을 제물로 바쳐 의식을 진행하지 전진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퇴각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은 아닐세 군체에 당하는 그대들의 빛을 다른 전투를 위해 아껴두는 게 낫네 안돼 제발 내코스트를괴겠지라그건 알겠지만 우리도 이 임무에 동의했어요 이제서 발을 뺄 사람은 사령관님 사령관님 들리세요 갈리반 응답하십시오. 가리반 응답하십시오. 신호는 이 방에서 발생됐어요그 수호자는 어디 있죠? 수정이 보므이처럼 가득했어요. 전 채널 수색 및 구조팀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잠깐만요 이건 일종의 소환인장이에요 생태도시 깊은 곳은 마력의 망이 존재하는데 그 망의 동력이 공허비치죠 놈들이 저 안에서 공업이 철소서 뭔가를 소환하고 있어요. 누구 들리나요?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자발라 사령관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살았네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른 데로 가볼게요. 꼰치는이 수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환할 수 없어요. 있나요? 아니요, 저 혼자입니다. 맨 아홉 명의 분대로 내려왔는데 놈들에게 하나씩 당했죠. 마술사 하나가 제 친구의 빛을 흡수해서 어떤 수정체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다 수호자예요. 놈들이 수호자들을 수확하고 있어요. 아니,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테이커, 잘 들어요. 수정을 사용해서 의식을 교란하면 돼요. 이길 수 있다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여기 수정이 하나도 없어요. 취소할게요. 우리 함께 이걸 끝장내죠. 계획을 바꾸려고요. 아니요 계획대로요. 슬론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곳도 여기까지예요 한번 나와 슬론에게 샅샅이 뽑아야겠어.